리틀 부스야 니가 한번 눌러볼래? 진짜 아무 때나 해도 이길 수 있을거야 세 보이는 거세장 골라 알았지? 잘그볼수 있겠지? <웃음> 어어 못써 못 써. 아 잠깐만 누르면 안돼 안써져 지금 안써져 까만거 누르면 안돼 까만거 누르면 안돼 아 네. 이거 진기 아니야 진기 아니야 알겠지 리틀 부스야 자 크리스마스 선물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막아 <웃음> 아 잘했어요 <목소리> 아 <오케이> <목소리> 잘들어요 <잘 목소리> 오늘 결투 한번 가볼텐데, 오늘 정규전 오랜만에 또 돌아온 4대4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살상력 넘치는 결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좀 오늘 약간 지를수 있어요? 어. 평소에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특급 음식 먹고 가는데 또 영상미를 위해서 공격력 음식 먹고 가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러다 후턴 잡히면, 어, 후턴 잡히면 잡히는 대로 또 제가 또 극복해 나가는 또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4대4 싸움이죠. 4대4에서의 각킹은 정말 무지막, 어, 후턴 때 보였다. 자 우리 오늘 어떻게 가볼거냐면 4대사 싸움이잖아 전체기로 찌바르고 찌바르고 지바르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체기 세장호로노노노노노라컴 터졌죠 11만 5천 자 이번엔 더 셉니다 슝. 빡빡 빡하우 자 11만, 17만 5천 그 다음에 갑니다 숭버스 버스크 버스크 버스크 시크마 칠자 <웃음> 방금 딜 봤어요? 누구 딜이 제일 셌다? 크리스마스 빌리아디 제일 셌다. 아뭐 어, 어, 세팅 같은 거올 얘기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갔네. 왜냐면 이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4대 4 룰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4대 4 룰이면 더 좋지. 이덱은야 뭘로 할 어, 거? 감정기 한번 질리그링 한번 보고 비교체만 배워봐. 비교체? 험쏙어으아아아아아아아아 빡석, 빡석, 빡석, 빡석. 한 장에 1타 4피.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오늘 크리스마스 릴리아 좀 주인공 느낌 나쁘네. 각킹딜버다더 쎘죠. 깜짝 놀랐죠 자, 뭐, 세팅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정규전이랑 템은 없죠? 일단, 각킹이 먼저 첫 번째 스킬 줄 때릴 때, 요정적이 전체지기를 때리는데, 때리면서 이제 주피 25% 증가가 있겠고요. 보막도 치고, 봄 엘레인이 그 요정적이 친가에다 감전을 붙일뿐다 이거죠. 그리고 요정적이 주는 피해가 또 증가해져 있고, 그래서 감전이 또 붙어 있는 애한테는 받는 피해가 또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전이랑 막 디버프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릴리아가 성물발로 자기 기본 능력치가 막 증가하게 되겠고, 피통도 커졌기 때문에 피통 추가 피까지 더 들어가가지고 더 세게 때리게 된다. 그리고 그 디버프들을 다 환산해서 기본 능력치도 추가가 된다. 사실은 투구 먹어야 되는 또 영상미를 위해서 또 공격력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어 이번엔, 어, 이번에선매 자, 선매는요 약간 얘기하다 르러죠 치면 칠수록 세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민하기 인기 없기, 다 그냥 들어갑니다. 자, 쏙! 오로로로로로로번들어갔고요 자, 감전 들어갔습니다. 더 세죠? 빡! 빡! 빡!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네번 타격합니다. 소우! 호! 뽀! 크덕뽀! 크덕뽀! 크덕뽀! 크덕! 자, 큰일 났네. 잠깐만. 아, 어, 선배리안죽었세요 원래라면 내가 좀 영상미를 좀 떠났다면 선배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던져서 선배를 잡는 게 맞겠죠. 자그나 오늘은 어떤 전체기에 막강한 영상을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 감전 한번 빠직 들어갔고요. 음 지금 어림없다 하셨는데 선생님이 어림이 없는지 어떤지는 선생님 한번 맞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크닥들아 파크닥, 파크닥 끝났보다야. 아, 러랄랄랄랄로 파크닥 되고요. 선물합니다. 어머 뭐? <목소리도> 파카오마. <파크> 정규전이라서 이제 수치는 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경해진빰 치는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4대4 전투지 않는가. 전체기로 승부 보는 스타일리은 더더욱. 오, 굉장히 메리트 있죠. 대기. 짜릿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빠끄닥빠끄닥또 갑니다. 똑같은 장 갈게요. 전체기 3장. 어? 어랄랄랄랄락. 자, 감전 들어갔고요승 절단, 치확 3배 들어가고요 너덜너덜한데? 자, 이번엔 좀더셀수 있어요. 퍽! 퍽! 퍽! 잠깐거 <웃음> <웃음> 너무 심했나? 실제로 요 1인기까지 활력하면 한명 머리 벗을 수 있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치기저 저만큼 딜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냥 전체기 두 장에 1인기 한 장으로 그죠? 제일 핵심딜은 암매리 같은 거 암매 아, 잘못 눌렀다. 아, <웃음> 아, 잘못 누른 거예요. 요거 요거 요요 모양, 용 모양. 요 크리스마스 선물 던져돼요 자, 빡! 야. 아부 자, 뒤에 마블이랑 같이 응원해주고 있군요. 우리 리틀고스. 우리 리틀고스 있을 때는 마블이 때리면 안 돼요. 혼난다. 음. 어. 아, 뭐, 결투가, 뭐, 이게 뭐, 오히려 너무 막 지려서 그런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안 나오네? 이 정도만 자꾸 봐버리면, 딜 불감증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오, 18만, 와, 위, 위, 위험했죠? 상대가 선턴니로 생각해봐봐. 카킹 있고, 안멜 있고, 아니면 더원으로 카킹을두대 때리고, 안멜로 뽀사시서치것 같은데? 자, 그러나 어떻다 우리는 자 감정 겁니다 그다음에 숭 빡빡빡 빡, 빡, 들어가고요 빡, 빡. 아가 아, 잘못 눌렀구나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 눌르 내가 분명히 트리 눌렀는데 왜 게임기가 이상해요 나 분명히 트리 눌렀는데 이야 봅니다 기회를 줘버리고 말았니 자 감정까지 좋습니다 오, 먼저 어, 감정 걸고요. 여기로 감정 걸고. 크리스마스 트리 두 개. 야, 자, 축축축. 쓰레기 <리대음> 자, 쓰레기지 좀리어이지만 감정 들어고 빡빡빡빡. 자, 11만 6천. 빡빡빡빡. 리틀 구스야. 네가 한번 눌러볼래? 진짜 아무 때나 해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제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리틀 구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스킬. 세 보이는 거세장 골라. 알았지? 잘 고를 수 있겠지? 어. 자, 193,000? 자, 투급 음식을 먹은 사람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불 들어왔고, 아, 이거 아빠 갈까? 이건 아, 아빠 갈까? 하겠다고? 어, 어 못, 써, 못 써. 아, 잠깐만, 누르면 안 돼. 안안 안 써져. 지금 안 써져. 잠깐, 없애는 거는, 없애는 거는 요거, 요거. 없애는 거는 요거. 그러면, 요, 요렇게, 이렇게 한, 한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 그지? 렇고고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누르고, 어, 까만 거 누르면 안 돼. 까만 거 누르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후턴이 들어가가지고 쏙빡빡빡빡이 정도 악악아 기운 죽었다 아 다시 하자 이거는 알겠지 이거는 아아 아바 해볼까 아빠 해볼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빠바바박 빡자 일단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자릅시다 우리도 빠바바박 빡. 계속 뽑고, 크리스마스 선물. 자, 이제 이렇게 이 따고 있고요 아야야야야야야. 자, 공불 또 들어오겠죠? 해물누나가 진짜 좀 그래요. 이압 들어오고 있고. 점점 더 세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군요. 봐봐. 피통 늘은나고 피해 회복 있고. 해물누나 두개 있습니까? 해물누나 없을걸, 이제? 헉? 좋은 사본이 되겠어. 어. 어 아, 아플 수 있어요? 와죽격 뿌네. <웃음> 자. 예. 아 이건 진기 아니야. 진기 아니야. 알겠지? 일등 우승야. 어. 자한번더 한번 가보자. 아 아무 때나 눌러도 되긴 하는데. 음. 킹, 킹스, 킹 스킨 뭔지 알아? 응. 오케이, 가, 킹 스킨 쓰고 보 아냐, 아냐. 그, 자연스럽게 해봐.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근데, 킹키 세스세 자, 오케이. 다이, 선턴 잡았어요. 자, 리트로스 출격합니다! <웃음>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킹, 어, 어, 또 했잖아. 아, 또, 했잖아. 킹또 할래? 오케이, 오케이. 그, 뭐 할래? 아, 뭐 와! 야! 개신동이 나왔어, 게임 신동이 자 오케이 한번 들어가고요 빡빡빡 빡, 빡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이 네번 때린다 용이 네번 슉빡빡빡빡 계속 들어 우와 리드고스가 이거? 여러분 리드고스 시작 봤어요 지금? 우와 이 게임 신동이 나 한번 게임 신동이 야 이거 감전으로 더우니 감전으로 죽을 수 있다 봐봐 더우니 몸에 전기 있지 지금 전기 네가그러는거야네가 네가. 빠직한데 이거 잘못하면 자, 봐봐 그러고 있다가 빡 우와 <웃음> 자뭐 뭐를 뭐 뭐든 아무거 눌러봐 킹어오뭐뭘좀안 어. 와봐 진짜 어 진짜 아, 여기 어어어 어, 어. 뭔가 또 회복기라고 느끼지나봐 되게. 그지 근데 끝나버립니다 자 마지막 판 제가 제가 도와준 건 없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와 잠깐만 미러대게 후턴이다 아, 압박할까? 사람이야 그것도 심지어 야, 끝난 것 같은데 이걸 아 옵니다 옵니다 자 저거 들어오고 1인기 쓰겠는데 1인기 오겠다 옵니다 어머 빠 아하 저게 더정석적인 방법이죠 사실은 앞서라지 못할 거면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 네, 뒤에 나가는 거라, 보막도 있고 해가지고, 세게 남겨야겠다. 어, 뭐야? 배밖에 어. 안 들어간다고? 응, 어, 보막이 있어 근데 아 앞서... 그리고 감전도 안 들어갔고. 우리는 감전 때문에 보막이 깨져버렸고. 투급 음식 먹었어, 진짜. 여러분, 잠깐만. 내 영상미 때문에 내가 투급 음식 안 먹었거든? 자, 야, 다시 해. 야, 잠깐만. 이게 다시 해. 그,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알겠지? 아들아, 이것은 포기가 아니란다. 역시, 여러분, 공격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아, 투급이다. 아. 자, 그래. 이 정도 투급이면 네가 뒤질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가보자. 자, 결투에 들어 와, 이번엔, 어? 와, 큰일 났다. 1 9 2 0 0그 무섭다는 재앙덱입니다. 재앙대끔살못 제항댁. 아, 시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 안 돼! 어? 아니, 아니, 아니,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목소리> 어? 안돼! 아, 못 죽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괜찮아, 자, 너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한다. 어? 무조건. 자, 옵니다. 봐봐봐봐. 와, 잠깐만, 큰일났다. 자, 이거 약점 스피에 근데 세배 데미지 세배 데미지였는데 맞을만 했고요. 요거 용빡빡빡빡4번들어왔고요 빡빡 자, 우리 이제 공격할 차례입니다. 자, 상대 보호막 같은 건 없어요. 그거부터 쓴다고? 잠깐잠깐만! 잠깐, 아니 아니 아 의견을 존중한다 아니 각킹부터 쓰니까 좋은데 아제 잠깐 요, 요거 누르면 다시 쓸수 있거든? 그렇죠! 야! 아니 그거 또 쓰네 <웃음> 아니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거어 괜찮아 괜찮아 너의 의견을 존중한단다 뼈빡빡빡빡 <웃음> 빡, 빡, 빡, 빡 때리고 또 스스로 치료하는 걸 좋아해요. 치료하는 걸 안정적인, 어? 안정적인. 끝에는 치료를 하나 채? 치료를 달아주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 그래서 지 치료가 아니고 맞았을 때 약간 피가 조금 차는. 맞았을 때가 피 약간 차거나. 이거 조금 차다. 팔 차다 팔. 이번에 이거 안 조금 차다 피. 이 정도? 맞았지 좀 차지 피가. 맞았는데 좀 차지. 깎인 거를 다시 조금 피워지. 약간 희한한 치료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죠? 그러니까 더 살살, 살상 살상 영으로 가잖아 큰그 딜이야 우리는 뭐가 더세 보여? 더세 보이는 더거 들어 그게 세 보여?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너의 의견은 무조건 좋은 중한다 오케이 오! 자 크리스마스 선물 갑니다 이렇게 머무리가 바깥 아, 아, 아 잘했어요 네,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잘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뭐 어쩌다보니까 뭐대리들루스의 콜라보 오늘 결투를 해봤는데요 제가 약간 훔스를 떠서 미안합니다 훔스를 떠서 미안한데 그래도 약간 훔스 놓은 거 치고는 판단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 바이 바이